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요.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날 부산 전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가 완료된 구역. <웃음> 제목도 깁니다. 그죠죠 어, 이게 재개발 구역은 어, 지금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총 재개발은 34곳. 데이터 올라와 있는 것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34곳 중에 이미 구역 지정된 곳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일 모레 또 들어올 구역들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18곳이 사타 심의가 완료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요중에 우리가 아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생판 낯은 곳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이름만 훑어보는 것도 또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산 전체에 재정비 촉진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거는 어떤 구역이 어떤 진도에 지금 머물고 있고 또 진도가 나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지 입주장인지 그런 거를 큰 그림으로만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사타 심의 통과된 자료가 이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봤더니 총 34개인데 어, 정말 어, 제가 신경도 쓰기 전에 어느새 사타가 통과돼버렸지 하는 그런 구역이 두 개가 용어 4구역이랑 용어 7구역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 몰랐습니다. 이렇게 벌써 통과까지 된 줄은. 야 이렇네요. 요두 어, 곳이 23년 3월 8일자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용어 1구역은 보면 1월 달에 통과가 됐거든요. 어, 1구역이 통과된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도 났고. 이두 개는 소리소문도 없이 통과까지 됐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해운대 오산마을 여기 이번에 있는 요거는 중동 5구역으로 후역 지정이 이미 됐습니다. 2022년 작년 5월 24일 날후역 지정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아마 조합 슬립인가가 났을 겁니다. 제가 날짜를 다못 외우겠네요. 조합 슬립인가 완료 그 다음에 여기 광안3 구역은 후역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걸 제가 왜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요 오산마을은 22년 5월 24일 날 후역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타 통과가 언제 됐냐면 20년 10월 13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10월 13일 그때부터 22년 5월 24일까지를 따지면 21년 21년 10월이면 1년 됐잖아요 12, 11월, 12월 그리고 1, 2, 3, 4, 5 1년 7개월 걸렸습니다. 1년 7개월 구역 지정까지 그리고 광안 3구역은요. 접수를 어, 요 통과가 사타 통과가 21년 4월에 되었거든요. 21년 4월에 근데 지금 3월 달에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2년 만에 광안 3구역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투자플랜을 대충 평균적으로 짤때아사타 통과됐네요. 그러면 한 1년 반에서 2년 뒤쯤 되면 호역 지정이 된다. 요 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은 2년은 들고 계시하지만 이 비과세가 되든지 일반 세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였잖아요. 아 2년 들고 있으면 호역 지정점은 되겠구나. 뭐 요런 진도를 가지고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어, 안에 쭉한 번만 구역 지정된 곳 이름만 한번 훑어볼까요? 어, 재개발을 뭐 영주 1구역도 있고요. 밀락 2, 수영, 낭미, 부민 3, 연산 3, 거제동 재개발 가야 4, 범천 5, 청학동 6, 7 재개발 차직 2구역, 명장 2구역 개정 8, 명장 2, 서2 재개발 명서 재개발이죠. 이게. 차직 3 차직 3이랑 광안 4랑 여기는 구역 지정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마 이것도 빠르면 올 가을 쯤이나 이렇게 통과될 진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작년 3월 달에 넣었으니까, 어, 올해 3월 하면 벌써 1년이 지났고, 올 가을 하면 빠르면 아까 1년 6개월이 랬잖아요그게 그러니까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뭐한 2, 3월, 어, 이때 이제 구역 지정될 걸로 보는 거죠. 사직 3, 뭐 사직 2, 그 다음에 뭐, 광안 사 이런 곳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온천 5호 재개발. 요건 22년, 4월달에 통과됐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구수동 735-1, 구포 8, 수안 1, 연지 3. 연지 3도, 얘 언제 통과됐지? 싶을 만큼 통과되어 있었네요. 망미 7, 연산 10, 화장동 재개발, 당리 4, 문현 3, 사직동 148-1. 요거는 사직 2구역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영호 1 수정 1 영호 7 영호 4 어, 많은 곳들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 시민 날짜가 잡혀 있는 게 광안 5구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18곳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합류된 게 이제 어, 학장 동양 이게 지금 어,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18번째로 올 3월달에 요거는 어, 그 사타 통과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초기 지역의 사타 기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건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여기 보시면 촉진 3부역이 이번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리고 조합평형 신청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 그 진도가 제가 비교하기 좋아라고 이거는 2월 달 거랑 3월 달 거를 이렇게 비교 데이터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어,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어, 비교 데이터 중에 어, 아직 반영이 안돼 있네요 이게 업데이트가 보면. 촉진 3구역. 4구역은 아직 그대로지만 촉진 3은 진도가 사업식 인가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사업식 인가가 이제 나 있는 곳이 촉진 1구역. 요거는 그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땅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고 사시가 이미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1구역도 이미 사시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금사 시리즈들이 서금사 A, 서금사 O, 서금사 6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 진도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금사 쪽에도. 어, 그리고, 어, 재건축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에는 아까, 어, 학장 동량이 사타 통과된 진도에 합류가 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학장 동량 외에는 꼼짝 안 하고 다 있는 진도인데요. 어, 여기 보면 재건축 중에 이제, 어, 남선 2 3익 타워. 이거는 지금 사실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전곳이가안 나서 보니까 착공 단계에 있네요. 이전곳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진도도 위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를 보시면 재개발 한번 볼까요? 자그 다음 재개발 진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 재개발은 제법 또문또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호 4나 용호 7이 어, 사타가 통과돼서 합류가 되어 있고요 3월달에 그다음에 어, 그동안 사타 통과 진도했던 광안 3이자 10달에서 재개발은 근데 어, 어, 부산시 공무원이 10달을 올려야 될 자리에 1월달 자료를 올려놨더라고 요 여기 지금 오류가 나 있는 것 같아요 1월과 3월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달 정리된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어, 이렇게 놓고 보면 어, 1월 달에 광안 3 4타 통과 진도에 있던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구역 지정 진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구역 지정 진도에 있던 중동 5구역과 부민 2구역이 거기 이제 조합 설립인가 진도로 두개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 진도에 있던 연산 5구역이 어, 이제 착공이 들어간 그런 진도에 착공계를 낸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남천 2구역. 착공을, 그 착공계 진도에 있던 남천 2구역이 남천이재개발이 이제는 이상 모시가 떨어졌는 떨어진 이제 완료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요렇게 진도가 차근차근 재개발들은 들어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큰 그림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봐도 예사로 이제 안 보이죠. 아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어디로 올라올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니면 어떤 게곧 입주장이 되겠구나. 어떤 구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그게 기존 아파트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림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공에 있는 요 진도들이 나중에 뭐다 완공이 되면 해당되는 세대수만큼이 이 세대수만큼이 다 입주 물량으로 올라올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가에 있는 요런 물량들이 또 관리처분이 나면 입주권이 되는 물량들인 거죠. 그러면 세금 플랜을 짤때 중가가 지금은 조정이 아니지만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어떤 그 기간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그 기준점 뭐 이런 걸또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투자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오늘 또 이런 걸 살펴봐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공부를 했고요. 뭐 짬짬이 또 짧은 이런 공부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늘 영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